정신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관음제, 법요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웃음> 방금 신해년 지나간 신해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10월 15일 결재날 설하신 조실스님의 법문을 녹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조실스님께서는 갑인년에 열반을 하셨습니다만는 우리는 십년 전에 조실스님께서 설하신 법문을 생생한 육성으로 생존에 계실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그 법문을 감격스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조실 스님의 녹음 법문은 전국 방방곡곡에 비구 비구니 정신사 정신녀들이 녹음 카세트를 통해서 법문을 들으면서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문을 듣고 또 들을수록에 조실스님 생존하셨을 때왜 직접 친견을 못 했던가, 또 친견하신 일이 있는 분도 한 번이라도 더 친견을 못 했던가, 또 생존을 하셨을 때좀더 열심히 정진을 해서 왜 그때 힘을 얻지 못했던가, 이렇게 해서. 탄탄을 하고 후회를 하신 분들이 수없이 많이 계신 것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부모 살아계실 때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등한히 하고 불효를 하고 그리다가 부모 돌아가신 뒤에서 살아계실 때 효도 못한 것을 한탄을 하고 후회를 하고 하는 사람이 유사 이래로 그러한 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조신님 살아계실 때 그때 철저히 정진을 못하고 등력을 못했다고 한탄하는 분이 지금 적지 않지만 앞으로 조실스님의 녹음 법문마저도 듣기 어려운 때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녹음기에 녹음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몇 해를 더 음성이 변하지 않고 존재하런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실스님은 녹음 법문 마저도 듣지 못할 때 그때는 참으로 무슨 법문을 듣고 우리가 발심을 하고 분심을 내서 활구 참선을 할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아직도 아직까지는 다행히 조실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만는 오늘 이억저럭 내일 이억저럭 금년 봄을 이억저럭 금년 여름을 그렁저렁 지내다가 한해두 해가 가다 보면 우리는 차츰 늙어가고 조실스님 법문마저도 녹음을 통해서나마 듣지 못할 때가 온다면 그때는 누구를 붙잡고 한탄을 할 것인가. 세월은 흐르는 화살처럼 흘러가고 우리는 하루하루 기력이 떨어져가며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공부는 내 자신 외에는 아무도 내 대신 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어떠한 불보살과 성연과 선지식이라 하더라도 내가 공부해나가는 방법은 일러주실 수 있지만 내 대신 공부는 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효성스러운 제자나 상자나 아들과 딸이라 하더라도 내 대신 이 공부를 해줄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대신 죽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고는 엄숙한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입각에서 보면 생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로 없다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사바세계의 몸을 받아난 이상 마침내 죽음이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을 도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이 몸을 잃으면 다시 어느 생에 사람의 몸을 다시 받을 것인가 아무도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도윤회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사바세계보단 저 하늘나라는 훨씬 편안하고 즐겁고 아무런 괴로움도 없다고는 하되 거기에서는 도를 닦을 수가 없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즐겁고 편안해서 도를 닦을 필요도 없고 도를 닦을 마음도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천당에 한번 올라가서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또 그것도 괜찮지만 천당에서 복을 받을 만큼 자기가 지어놓은 만큼 다 받으면 다시 인간세상이나 축생이나 지옥에 떨어지고만 말기 때문에 천당에 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생이나 지옥이나 귀도에 떨어지면 너무 괴로워서 지옥에는 너무 극괴로 그 지옥과가 괴로워서 도를 닦을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고 축생이 되면 어리석어서 법문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지금 부처님 열반하신 뒤 삼천년이라고는 세월이 지내서 말세라고는 하지만 과거에 무슨 폭을 지었고 무슨 수승한 인연을 지었기에 금생에 받기 어려운 사람 몸을 받았고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고 불법 가운데에도 최상승 법문인인 참선법 이 정법을 만나게 되었겠습니까? 정법을 만났으되 목숨을 바쳐서 철저히 수행을 하지 아니한다면 마치 보배가 많이 있는 산속에 들어가서 보배를 찾아서 어찌를 아니하고 빙글빙글 서성대에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사람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밥을 쌀을 구해서 솥에 밥을 지어서 맛있게 지어놨지만 그 밥을 그릇에 퍼서 상에 놔야 하고 상에 차려 놨지만 숟갈로 떠야 하고 숟갈로 떴지만 입에다 떠 넣어야지 입에다 떠 넣었으되 그것을 잘 씹어서 삼켜야만 배가 부를 것입니다. 입에다 넣었다고 해서 포로 토해내버린다면 배가 부를 까닭이 없고 그것을 잘 저작을 해서 삼켜서 흡수를 해야만 비로소 피가 되고 살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몸 받아서 불법을 만나고 정법을 만나서 활구 참선을 배우고 듣고 했다 하되 정말 온갖 정성과 힘을 기울여서 한 생각 한 생각을 소홀히 지내, 지내보내지 아니하고 철두철미 정진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깨달음을 얻으며 어찌 생사했다를 기하겠습니까? 방금 조실스님의 법문 통해서 마조 원상 법문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조스님은 중국의 육조스님 무제자 황벽스님의 제자로서 마구답살 천하인이라 망아지가 천하 사람을 밟아 죽인다고 하는 달마스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후대에 가서 마주라고 하는 대도인이 나와가지고 활구참선법 이 정법을 천하에 선양한다고 하는 뜻으로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마조 스님께서 원상을 그려놓고 원상 둥그라미를 더 그려놓고 이 속에 들어가도 치고 이 속에 이 둥그라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해도 치겠다 이렇게 어떤 승려 도를 배우는 승려 앞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승려는 그 원상 안으로 뛰어들어갔어 딱 앉았습니다. 마조스님은 주장자로 그 승려를 한대후옆했습니다그 승려는 마조스님을 쳐다보면서 스님은 저를 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조스님은 입을 딱 다물고서 아무 말도 없이 가버리셨습니다. 이 공안은 마조원상이라 해서 종문 중에 공안 가운데 최고가는 공안으로 천년을 두고 선종 문중에서 회자 되고 있습니다. 이 공안은 조실스님께서 망공심 육대 선지식으로부터 인가를 다 받고 망공심 회상에 가서 망공스님은 너무나도 밝고 밝으신 지의 눈과 철두철미한 종사의 수단 아래 무릎을 꿇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정진을 하셔가지고 다시 대각을 성취하신 공안이기 때문에 조실스님께서는 매양 소식을 얻었다고 하는 학자를 대할 때이 공안을 많이 물으셨습니다 경봉스님께서 지금 통도사 조실 극락선언 조실로 계신 경봉 큰 시임께서 처음에 깨달으셨을 때 바로 마치 그때 거기에 당도하신 조시스님께서는 경봉스님보단 훨씬 연세가 아래있었지만은 바로 이 마조 원상의 공안을 경봉스님께 물어가지고 처음에는 경봉스님께서 그 원상을 손으로 이리 뭉켰 거기에서 조실수님은 당장 성장, 이 송장을 끌어묻으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거기에서 참 눈을 웅크하게 해가지고 계시다가 경봉 스님께서 이제 알았다 다시 물어라 이렇게 해서 그때 보시니 아까의 경계와 탄연이 달라서 경봉 스님을산골자구니로 끌고 가가지고 이 공안을 다시 물으니까 여지없이 경봉 스님께서 이루셨다고 한 말씀을 금방 법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각 선원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납자 스님네도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도 보사님 여러분들도, 우리 용화사에서 지내신 분, 또 다른 선방에서 공부를 오시고 오신 보사님네들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동안 석달 동안 가행정진, 용맹정진을 하시고 오신 분들입니다. 해제가 되면 의뢰이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회상으로 모여가지고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을 탁마하고 잘못했던 것을 대중 앞에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한철 동안 지낸 공부를 총결산하고 반성하고 참여해서 다시 새로운 정신을 가다듬어서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이 가운데 참여하신 청신사 청신녀 그리고 비구 비군이 여러분들 과연 지난 삼동 안것동안 그 정진을 하셔서 투철이 깨치신 바가 있으면 이 마조 원상 원상을 그려놓고 이 안에 들어가도 치고 들어가지 아니해도 치니, 한번 자신 있게 일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실스님을 대신해서 수응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라 이루지 못할 것을 뭐하러 나왔느냐. 이 공안은 벌써 이르려고 생각을 움직이면 그르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조실수님께서 법문하실 때, 사자는 교인하고, 할로는 죽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한테 돌멩이를 던지면, 그 개는 그 돌멩이가 무슨 명태대골이나 고깃덤배인 줄 알고, 그 돌멩이를 무르러 르르 쫓아가는 법이고, 사자는 돌메이를 던지면 돌메이는 쫓아가지 아니하고 돌메이를 던진 그 사람의 목덜미를 물어뜯고 말한 것입니다. 참선은 결정코 내가 나를 깨닫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참선은 명예와 이양을 위한 것도 아니고 지식과 수단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나를 깨닫는 길이고 내가 나를 깨달은 뒤에는 일체의 중생을 제도하는 커다란 목적과 의무를 수행할 따름인 것입니다. 첫째, 내가 나를 깨닫지 못하고 남을 제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엄을 능히 해엄을 칠줄 칠 아는 사람이라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해엄도 칠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진답시고 물에 풍덩 뛰어들어가면 빠진 사람을 건지기커녕 자기까지 빠져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생을 제도할 원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부터 깨닫지 않으면 아니됩니다. 나를 깨닫는 길은 이 세상에 어떠한 일보다 우선해서 중요하고, 어떠한 일보다 우선해서 급하고 요긴한 것입니다. 밥을 먹는 일도 급하고, 잠을 자는 일도 급하고, 세속에 우리가 맡은 모든 일들이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되겠지만, 어떠한 일보다 우선해서... 우선 나부터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망각하고 오직 자식 생각만 하시지만 그렇기는 하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는 우선 자기 발등에 불을 끄고 자식 불을 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효자라 하더라도 그 효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부모만을 위하는 하늘에서 낸 효자라 할지라도 자기 발등의 불보틈 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발등의 불을 조금 오래 놔둔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잠시 뜨겁다가 마는 것이지만 그래도 자기 발에 불법 등 끄는 것입니다. 하물며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참선은 금생에 사람 몸 받을 때허지 아니하면 이것은 영원히 다시 사람 몸을 받을지 다시 또이 불법을 만나게 될지 정말 막연하고 막연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우선해서 참선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모이고 권리를 많이 누리고 명예를 하늘 닿도록 차지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들은 나의 죽음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죽을 때한 톨도 한 치도 그것을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가지고 갈 때에는 죽어갈 때에는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명예를 얻느라고 얻은 죄업 재산을 얻느라고 지은 죄업 권리를 누리느라고 지은 죄만을 산더미처럼 지고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통곡을 하고 뉘우치고 눈물을 흘려도 아무도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건강하고 이만큼 살고 있을 때 그리고 선지식의 법문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루하루를 정말 알뜰하고 착실하게 공부를 지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